와, 근데, 나 때는, 나 때는 천상의 기계몰로 여기 독성 발려는데 이론상 질수 있지 않나? 어깨 키운 거야. 아, 가르침으로. 무장보다 저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안 돼. 난 지내게 더 좋은데. 어, 뭐만 가지, 그네만 가지 <웃음> <웃음> 생각은 없지만 오발을 할수 있긴 하거든. 3개 팔면 요거, 요거, 요거 팔면 오발할 수 있거든. 하자. 어.. 잠깐만 이거는 근데 얘네들이 너무 구려서 토디가 맞지 않나? 이거 스텝 받아봐야 5,7 이구 일단 지금 엘리자 한카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 뒤로만.. 애들이 이 뒤로만 안 가면 돼? 상금된다 너 되면 너밴니 네 위아래로 밴야이 새끼야 놀라 넌 그러니까 찾았어 너 위아래로 싶은 밴 이제 나 누구의 나 이제 엘리자 헝카야 이제 토니 스파크 팔아도 돼. 엘리자 황카니까 이제 얘 필요 없어. 야니 아래로, 내 위로 쌉다. 어후, 우후, 우 신나, 신나. 오케이. 승리자 두개 할까? 어? 전투절당기는 변수인데? <목소리> 야, 잽이 아니고 저걸로 데뷔를 했다 오오그 싸움도 이상해요? 어어 아무도 안 벗겨. 이왜 이러는 거야? 안돼 일단 벗겨놔 오, 좀 불안하다. 이거 녹고 제발 한 번만 터져라. 아, 왜안 터져? 이거 진짜 터져야 됐을 거 같은데. 아니, 나괜 미친.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 <목소리>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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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났네 끝났네 뭐야 이 확률이 안나와요 <웃음> 계산이 안돼요 덱트래커가 확률이 안나와 <웃음> 이게 뭔 게임이야 <웃음> 아, 씨, 뭘. 이게 뭔 게임이야. 맥스나 <웃음> 리얼 쓸데없어. <웃음> 오! 오, 어떡해! 야, 야, 지겠는데? 아닌가? 아닌가?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아니, 지겠는데? 아니, 얘. 아 잠깐만. 어떻게 되나, 이게? 아! 어 잠깐만 아아 <웃음> 이게 뭐야! <웃음> 아 <웃음> 야너왜 계속 배치가, 그러냐, 배치가 그러냐고 야 앵무새가 뒤에 있어야 된다니까? 아 어차피 가지라서 잡히는구나 아 저기에 놔도 되네 어차피 가지라서 저기 잡히네 아까는 재수가 없었던 거구나 애초에 가 이거 너 이길 수 있냐? 야 이거 내가 그냥 무조건 이기는데? 버프량이 내가 더 많지 않나 지금? 어, 리븐 차이 때문에. 그리고 내가 쥐 때가 두 개야. 야, 리븐 죽이지 마라. 요즘 우리 오래 싸울 수 있거든. 라운드 어차피 예, 약간 그 매콤 펀치로만 들어가서. 언제지? <웃음> 언제, 언제 끝나야? 그치? 10초 남겠는데, 이거? 아, 니거 이거... 이 이거 승률 개선하려면 알파고 데려와야 한달이유리우야 이거 앵무 너무 세긴 하다 야수만 다 잡으면 근데 끝나는거라 이제... 네. 어어? 지는데? 잠깐만 졌는데? <웃음> 졌는데? <웃음> 졌는데 5천을 찍어버리는데 <웃음> 졸라 웅장하다 이것이 제빛 가지인가? 야 가지라서 저걸 못 잡았어.